댓크로 하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? 다 아니어도 암모니아가 어디서 어디로 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,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바뀐 거예요? 음. 암모니아가 뭐에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? NH3에서? 네. NH4. <웃음> 진짜 잘했어. 마지막 문제 <웃음> 음, H투어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적용한 거라고 했는데 네. 여기서 산은 H플러스를 주는 데이번은 아, 음. H투어가 H를 NH3한테 줘서 NH4플러스라 됐으니까 <웃음> h2가 산으로 작용해서 연만만는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했어 대형아 문제풀 때 그냥 이렇게 풀었지? 맞지 맞지? 네. 네. 그렇지 그렇지 여기 지금 네. h2가 있는데 지금 브레스테드 롤리 산의 정의에 의하면 반대로 h플러스를? 줬는데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화살표 뒤에 반응이 일어난 뒤에는 이 h2가 뭐가 돼야 될까요? o h 많이